마음이 이렇게 뜨잖아. 뜰 때, 바로 이 마음을 공격하면, 가해자, 수치주는 마음이지. 그리고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마음. 그치? 그 나쁘다고 공격하는 마음. 미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공격할 때, 이 가해자잖아. 공격하는 마음이. 이걸 보는 두려움이 또 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가해자 보는 두려움. 수치 보는 두려움. 마음은 사실 가해자가 아니야. 아. 뺏고 빼앗기는 마음을, 이딱 올라와 그럴 때 바로 이거 나쁘다고 가해자 떠. 수치 주는 가해자 미워하는 가해자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가해자 가해자 같으니까 당연히 피해자 두려움이 올라오지 근데 마음보고 두려움 올라오고 이 마음이 두려운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버려 자고 아니거든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야 가해자 내 마음을 공격하는 가해자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이게 전부 미움이 가해자 그지 수치가 가해자 이러면서 이 마음을 자꾸 버려요 미움이란 마음이 올라오면 수치스럽다고 어 가해하면서 그게 또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버리고 가해하니까 그 느낌이 중요해 가해하는 느낌이 느낌이 근데 그 가해하는 느낌을 못 느끼고 이 마음이 나쁜 건가봐 하면서 마음이 가해자라는 줄 알고 마음을 또 버려 버릴 때또 가해자 가해를 안 하고 살 방법이 없네 이 가해자를 자꾸 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가해자인 거를 느끼고 가해자인 너를 또 공격하면 안 돼. 거기서 또 가해자를 인정하라면 네가 가해자 하지마 이래. 그 전에는 상대보고 가해자라고 하더니 가해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 모두 민폐덩어리야. 엄마 뱃속에서 엄마 힘들게 하더니 태어나갖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더니 좀 커서도 밥 먹어야 되고 어? 풀 같은 거 뜯어 먹을 때도 그 풀을 먹어줘야 되잖아 그거 다 살아있어 생명체를 그 남의 고기 뜯어 먹고 막숨 쉬어서 이산화 타서 계속 뿜어야 되고 존재가 민폐야 그래서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그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민폐떵어리니까 그 않아? 어, 여러분, 여러분과 내 차이는 뭐냐면, 나는 민폐덩어리가 아니고, 여러분은 민폐덩어리가 아니라, 나는 내가 민폐덩어리인 줄 알아. 그래서 그내그 그 가해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 그 겸손해. 여러분은 자기 민폐덩어리를 나쁘다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 그러면서 가해자를 안 해. 너왜 민폐로, 아, 그럼 죽으라는 거야? 죽어도 민폐예요. 부모가 가슴 아프고, 옆에 사람 가슴 아프게 하니까. 죽어도 그게 민폐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 아픔을 안 느끼네. 안 느끼고 자기나 남을 가해. 네가 민폐라고. 나는 아니라고 막 하거나 나를 막 가해하거나. 틀렸다 이거야. 어차피 그런 존재야 우리 모두는. 그 아픔을 느끼고 그 가해자의 아픔 보는 두려움. 그게 너무 두려워. 그걸 보는 게 나라고 인정하는 게. 그래서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늘 느껴야 되는데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이 뭐예요? 약자잖아. 약하잖아. 그치? 아픔 보는 게 두려워. 아픔도 수치스럽고 약자인데 곧다 두렵기까지 아픔을 보는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이런 애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버린다고 이 약자 마음을 강자되겠다고 그게 수당도 약자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에요 그걸 인정하면서 살때 겸손하게 살고 또 하나 인간으로 살수 있어 이게 아픔 보는 두려움을 휙 버려 약자라 그럼 어때요 가해자로 살게 돼 있어 빼앗는 놈으로 살아 수치 떠는 놈교만안 애고 인간이 아닌 가해자 인간은 약자 마음 느낄 때 인간이야 아픔을 보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라 아파 남한테 완벽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완벽할 수 없잖아 날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아파 당연한 거야 완벽한가? 대통령 완벽해? 똑같아 길 가다 미끄러져 자빠지고 그렇지? 뭐 하다가 실수도 하고 말실수도 하고 이게 인간이야 그때 아픔 느끼고 그거 보는 두려움 느끼면서 내할 도리를 하는 거야 그게 인간으로 사는 거야. 인간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아픔 보는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소멸돼. 아픔만 느끼면 두려움을 버리고 있는 상태지. 그치? 가해자 상태. 가해자 자체가 돼갖고 가해자인 줄도 몰라. 두려움만 느끼면 어때요? 피해자 마음만 느껴. 아픔을 안 느껴. 그치? 가해자를 안 느껴.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도 가해자 상태야. 근데 피해자라고 하면서 가해를 하는 상태. 아픔만 느낄 때는 그냥 가해자, 피해자 마음 싹다 인정 안 하고 가해만 하는 가해자 상태. 둘다 가해자 상태인데 가해자 마음 느끼나 피해자 마음 느끼냐 이 차이만 있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 약자 마음이. 근데 아픔 보는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 이게 이렇게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1 더하기 1은 빵이야 제로가 되는 거야. 공의 자리로 가는 법칙이에요. 내 가해자인 아픔. 피해자인 두영이 아픔이 뭐냐 열등이 아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픔 여러분이 봐 가난이란 마음 즉 특히 돈이란 마음을 딱볼때 돈을 마음대로 할수 있나 여러분이 벌고 싶다고 무한정 벌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못해내 뜻대로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좌절감 부모 대대로 내려와서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돈을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 아픔이 뜨지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주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주고 받을 때도 너무 열등감 올라오고 얘 돈이 너무 무섭고 아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 아픔. 그리고 그걸 보는 두려움. 다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그 아픔. 보는 두려움. 느껴주는 거지. 음. 그리고 자식을 혼내킬 때 너무 아파서 못 혼내껴. 이러면 안 돼. 혼내켜야 돼. 혼내켜야 돼. 근데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끼고 느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차이는 딱 하나야. 부모가 자식을 혼내킬 때 아픔을 안 느껴 그리고 그 아픔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 아픔만 딱 느끼면 어떻게 돼? 개패드패를 갖다가 가해자니까 아픔이 수학점수를 빵점 맞아왔네 내가 200만원 주고 과외를 시켰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아파 내가 너를 갖다가 200만원 주고 과외도 시키고 잘되라고 했더니 빵점 맞은 아픔이 빡 올라오면 이때 가해자를 돌변하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너 이리 와 우산대가 부러지게 때리는 거야. 나중에 보면 너무 심한 가해를 한 거야. 애가 상처만 받고 문제가 더 어긋나. 이 마음을 버리고 행동을 하니까. 그치? 애는 비행청소년 되고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를 공격하게 돼. 근데 또 이번에는 애가 수학점수빵점 맞고 하는데 그그 그 아픔, 가해자 아픔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 차마 못 혼내키겠어 이 두려움만 느끼면. 그러니까 어때요? 차마 못 혼내키면 참아. 그래 잘했다. 애는 생전 안 고쳐줘. 맨날 빵점 맞고 다녀. 공부 안 해. 아프게 하지 않으니까. 응? 너무 과하게 가해를 하거나 가해는 아프다고 어, 무조건 안 하면 어떻게 돼. 버릴 놈은 버려주고 해야 되는데. 아플 놈은 아프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야 삶이. 그래서 아픔 보는 이 두려움을 느껴주면서 할건 해야 되는 거야. 냉정하게 판단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 또 아픔 보는 두려움. 어, 너무 아픔에 치우지도 않고 너무 두려움에 치우치도 않고 너무 쨍하고 햇빛이 밝지도 않고 너무 깜깜하지도 않아. 그런 상태야 되는 거야. 너무 아픔이 세면 살기. 쨍쨍해 햇빛이. 죽여버 거야 이거고. 너무 두려워. 그런 밤이야.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새까매 사람들 똑같이 얼굴이 온화해야 돼. 근데 항상 여기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방방방 떠다녀. 가해자 상태 응? 살기 상태 막다 죽어 들어가 땅 밑으로 겨들어가 힘이 없어 피해자 상태로 그래서 가야 하는 거야 또그 두렵다고 애를 못얻끼면 그것도 가해자야 왜 애가 버려지니까 잘못되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 마음의 조도를 항상 피해자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 가해자 피해자를 동시에 느끼는 거지 요거를 느끼는 상태에서 하면 어긋나지 않아 적당하게 혼내키고 어 그러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혼내키니까 애도 그렇게 아픔을 어 심하게 장처안 받고 그리고 나야 나와 애를 다 가해를 안해이게 중도로 사는 삶이야 중도로 사는 삶이 엄청 어려워 느껴야 되니까 이 아픔과 이 아픔과 두려움을 느껴야 되니까 내가 이걸 머리로 안게 아니야 제자를 키우면서 아는 원리야 왜냐면 제자를 뒤지게 혼내켜 화가 꽉 나잖아 왜 사랑할수록 화가 많이 나. 내 자식이 빵점 맞으면 하나, 남의 자식 빵점 맞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내 제자가 잘못하면 화가 빡 나. 개지랄라고 화를 내키면, 그 다음에 바로,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죄책감이 들고날막 공격하고, 애가 잘못될까봐 두렵고, 막, 미치는 거지. 또, 그, 한때는 두려움에 쓸려서, 걔가 아픈 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혼내키지 못하고 무조건 오냐오냐 오냐 하니까 어떻게 돼. 애가 버릇이 안 고쳐져. 내 머리 꼭대기 있고 나를 막 공격하고 이러다 나가버리네. 자기들이 엄청 당했다고 하고 나간 아기들은 내가 너무 잘해준 거야. 안 혼내킨 거야. 너무 잘해줘서 그게 가해자였던 거야. 나한테 보면 이쁜 짓만 하니까 난못 봤던 거야. 그 애고를. 그래서 그냥 잘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망으로 했어. 도반대 사이에서. 또는 이상한 일을 저질렀어. 근데 내가 공부 안 됐을 땐 차마 그거를 심하게 못 했던 느기는 거야. 그냥 입을 조금 띄어. 아이고,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 걔간다고되고 제대로 살면 못 살지. 그것도 가해자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이 공부야. 조절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깊게 느끼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이 아주 크게 느낄 수 있을수록 그게 잘 음,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못 느끼는 사람. 그 뭐냐. 그 약자를 다 버리면 그래. 아까... 아 어제 왔잖아 석경지부가 가면 여기 다 약자가 떠 아기 애기. 아기가 약자야 마음을 보는 두려움과 마음을 음, 아프다고 공격하는 가해자와 그걸 보는 두려움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이게 전부 아기 마음이 아기가 올리는 마음인데 그 약자 아기 걔가 뜨거든 약자가 약자가 뜨는데 그 약자를 인정한 만큼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약자 자체가 이미 아픔 보는 두려움이야. 아기가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인정한 만큼 자기가 아기라고 인정이 돼. 근데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갈수록 고집부리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두려움이 계속 떠있는 아기는 내가 아픔을 안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인식하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 두려움이. 또 날마다 아프고 화가 나고 막 믿고 막 온몸이 아픈나기는 아픔 보는 두려움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거 안 떨어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 그게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약자로 느끼지만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을 못하지 않게 돼요 내가 꺾게 돼 내가 꺾을 때 꺾고 주장할 때 하게 돼 근데 한쪽이 실려있으면 어때?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야 그 고집이 뭐야? 애기를 인정 못하는 거지 절대 로그 애기의 에너지를 꺾지를 못하는 거야. 그 애기의 에너지를 느껴줘야 돼. 그 애기의 에너지는 딱 하나야. 약자 에너지. 아픈 보는 두려움. 수치당한 아픈 보는 두려움. 미움받은 아픈 보는 두려움. 버림받은 아픈 보는 두려움. 빼앗긴 아픈 보는 두려움. 죽음의 아픈 보는 두려움. 삶의 아픈 보는 두려움. 집착의 아픈 보는 두려움. 버림받은 아픈 보는 두려움. 요게 약자, 액기예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느껴주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약화가 되고 약화되니까 현실에서 잘 꺾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날마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아픔 보는 두려움 자체가 너무 괴로운 에너지야. 의단 중에 의단이지. 엄청 괴로우니까 혼자 잘못 들어가니까 그걸 그비니에고를 빼주기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 제가 하는 힐링 세션이에요. 힐링 세션 할때 제가 그냥 이렇게 육체 이렇게 대고 있잖아.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너무 아프지. 그래서 엊그저께 한아기도막 소리소리 지르고 내가 한게 없어. 이렇게 대고 있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대고 있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점점 세게 나와. 열리면서 밑에 있는 아기일수록 어때요? 고집을 세게 부리고 아픔도 크고 아픔이 크니까 그걸 보는 두려움도 크고 이게 막 세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혼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힐세를 통해서 많이 하고. 또 요새 여러분 많이 하는 소금요법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나가면서 그렇게 아픈 거야. 구역질 나는 건 수치 나가는 거예요. 설사 나가는 거는 두려움 나가는 거야. 수치 보는 두려움. 위로는 가해자가 빠지는 거야. 수치. 아픔. 가해자. 아래로는 그걸 보는 두려움. 피해자.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그게 막 물이 막 나오는 이유는 그게 에너지가 두려움 에너지가 물질화돼서 내가 여러분힐 일세하고 나면 가래를 꼭 뱉잖아 그러면 뭐 여러분의 수치 수당도 이렇게 딱 먹으면 그 에너지가 물질화돼요 그러면 코처럼 끈적끈적한 점액이 돼 그러니까 가래처럼 나와 뱉어. 음. 여러분도 그거 소금요법 할때장 같은 데서 막그 소변이 쏟아지는 거그물 두려움 에너지 근데 수치와 두려움이 딱 결합되면 코처럼 끈적끈적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아픔 보는 두려움 비니체가 나올 때는 이렇게 쫙 빨아들일 때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나와요 그래서 가래를 그렇게 자꾸 뱉는 거야 그게 에너지가 근데 예전에 한번 전세계적인 미스테리 뭐 이런거를 갖다가 밝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외국 프로 그거 보고 내가 좀 신기하다 했는데 죽은 영가들하고 소통하는 죽은 영가라 하면 마음이지 그치 아픈 마음 아직 천도가 안될 아픈 마음이랑 소통하는 여자 영매 같은 외국인이에요 미국 여자인데 나왔어 근데 영가들을 막 불러서 거기 아니 시베리아 벌판처럼 주워졌대 그래서 방청객이. <웃음> 다들 막오들오들 떠는 오 거야. 그러니까 전부 버림받은 연관였나 봐. 두려움을 엄청 느꼈던 거지. 근데 너무 웃긴 건이 여자 온몸에서 점액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끈끈이 같이 코 같은 점막이 막 이렇게 막 이런데 나오고 막 생기고 하니까 막방청국에서 소리 지르고 이게 이제 내가 어떤 한 그것도 10년, 20년 전에 봤던 것 같아. 영상에서 봤거든. 그래서 신비한 그때 서프레이즈인가 뭐 하여튼 테레비에 나왔었어. 다큐멘터리로.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하다. 저게 뭔가 했는데 내가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그걸 알지. 저 점액질이 그거라는 거. 그걸 몸 밖으로 이제 딱 끌어내서 배출할 때 나오는 거야. 이코 같은 이런 것도 전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이 물이나 이런 것도 전부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 그 에너지체를 물질화해서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막 가래도 많이 뱉고 그그그 그 아픔 에너지가 그렇게 배출되는 거야. 그 아픔 혼자 배출이 안 돼. 아픔을 보는 두려움까지 인정해야 아까 얘기했죠? 1 더하기 1은 제로라고 딱 배출되면서 이 빙이가 빠지는데 뿌리가 깊지? 되게 깊어.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을 내가 영채님 오기 전부터 느꼈으니까 5, 6년 전부터 뿌리를 들어가니 이 뿌리가 엄청 깊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티눈 빠지듯이 이렇게 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쫙 빠져야 돼. 굉장히 날카로운 아픔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인 같으면 우리 여기 영체마을 수행자들이 느끼는 강도의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끼면 병이지 병.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야 될 거야. 아마 너무 아파서. 근데 하다보면 어떠냐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그 강도 역치가 세죠. 아픔을 느끼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음. 도인은 그냥 조금 그냥 말로 또는 머리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몸 자체가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할 때이 두려움을 느껴주면 이 두려움과 아픔이 결합되면서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더센 아픔이 올라오면 또더큰 두려움으로 이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껴주면 또 결합돼서 나와서 그 애고가 죽으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야. 일반인은 한백이라는 아픔을 볼때막다 포기해.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면 그냥 저절로 되나? 아픔이 와. 그치? 잘안 되고 판매가 안 되고 돈이 없고. 그 아픔이 올때 이게 막 너무 두려운데 이걸 보기 싫어. 아픔을. 휙버리고 안 봐. 그럼 망하거나 막 대충 살겠지. 그치? 근데 이 아픔을 끝까지 보면서 마음으로 두려움을 계속 느껴주면 이게 딱 결합되면서 나가버리면 사업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요.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사실은 돋닦는 거야. 자기 분야에서 돈을 벌든. 김연아도 그렇지 않겠어? 비켜 스케이팅 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열등이 아픔이 얼마나 올라오겠어 잘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근데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계속 느껴주면서 세계 정상 갈 때까지 계속 느껴준 사람만 가는 거거든 계속 그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어, 수행자는 계속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 웬만큼 된 아기는 나가서 살때 별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보다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이 엄청 큰 거야. 그 아픔보는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서 계속하면 된다는 걸 알거든. 내가 그래서 돈 닦으면서 영채마을 일으켜 왔던 거예요. 맨줄먹고돈한푼 없이 계속 얼마나 무섭게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데 막이자는 내야 되고 막 처음에 빚으로 했는데 막 그러면 그 아픔보는 열등의 아픔, 가난의 아픔보는 두려움느껴지고 계속 느끼면서 내알동이를 계속 하는 거야. 포기를 안 해. 그럼 이게 훅 사라지면서 현실이 바뀌어. 또그 다음에 아픔이 올라오고, 이게, 이게 반복되는 거야. 마지막에 아픔 한 자락까지 다 느껴줘야 되니까, 여러분의 몸이 단단해지고 있는 거야. 음. 그니까 내 몸도 얼마나 단단한지, 막 열이 43, 44도까지 올라가도 끝도 없잖아. 할일다 하잖아. 이거 아픔 보는 두려움 느끼면서. 이제 세지는 거예요. 웬만한 아픔은 일반인과 아픔을 느끼는 역치 자체가 예전에는 되게 되게 아팠던 것도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 옛날 같으면 아파서 감당이 안될 일도 지금 딱 감당하잖아. 여러분 옛날에는 맞개명 어, 시간에 강의하라고 그러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마리 하라고 해도 어때? 그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웃음> 열등이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두렵다고 하면서 못했어. 근데 지금 어때? 딱딱하잖아. 여러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내가 혼내켜도 아, 혼낼 때그 미움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는 어때? 확 쓸려갖고 반항을 하거나 아픔에 아니면 두렵다고 하면서 도망다니데 지금은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딱 느끼면서 받아들이잖아 피하지 않고 그걸 딱 느껴주면서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진짜 강자가 되는 과정이야 당당해지죠 그때 사람이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낄 때 진짜 당당함이야 이게 근데 고집하고 다른 거야 고집은 미움이 올라와 꼴보기 싫고 근데 아픔을 딱 보면서 두려움을 딱 느껴주면 그건 당당함 아기를 딱 버리고 고집힐때 그건 강함이 아닌 가짜, 살기인 이유가 그거는 사람이 볼때 멋있고 당당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미움이 올라오고 꺾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가짜니까 그 애고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아기의 아픔을 보는 열등한 아기, 약자만 우리가 인간이라 다 그렇죠. 몸뚱이 있는 인간이라 그걸 보는 두려움을 계속 느껴주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음. 음. 자 우리 영체마을 가족 여러분도 견성현 여러분도 그, 그 자기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항상 그걸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툭가하면 버리지? 아픔으로 가 있거나 두려움으로 가 있거나 지금 요새 그래서 헤라님이 어, 자꾸 넣어주는 거야. 제가 여러분을 자꾸 그 아픔 보는 두려움 힐세를 통해서 그걸 자꾸 빼주고 그걸 느끼게 하고 세션에서는 그림 명상이나 아니면 마음 세션에서는 넣어주고 어 그리고 힐세를 해주고 어 제가 도력이 더 올라가면 나중에는 그런 힐세가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눈을 딱 보고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딱 느껴주면 여러분이 그걸 느껴서 스스로 몸 밖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쭉 손발로 지금은 이렇게 딱 빼주면서 여러분을 느끼는 연습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그냥 눈만 봐도 할수 있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올라올 때 그걸 보면 두려움을 느껴서 손발, 머리, 온몸으로 쭉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비니체가 빠지면서 현실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날이 곧 와요. 1, 2년 내에 음, 자기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아픔을 보는 그 두려움 그게 약자고 애기고 열등이고 그게 인간 마음이야. 그걸 버리는 순간 자기는 강자로 산다고 착각하지만 바로 짐승의 애고로 산다는 거 가해자로 산다는 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